애니몰로우 tv. animal low t tv. tv. animal low tv. tv. 가 n i m a l tv. 아 n 이 m a l low 호 v animal low tv. animal low tv. animal low tv. animal l 스물다섯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물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을 뽑아서 저희가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1의 경쟁력이네요 네 6대1? 네 그렇죠 그렇죠 6대1 정도 6 6대 네. 경쟁력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뽑아요? 여기 넣어서 어, 넣어야죠 네 이렇게 뽑아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저희가 아이디를 뭐 직접 적진 않고 일일이 다캡처를 했어요 그렇죠네 그래서 찾고 이편이 영상 그냥 그대로 가셔. 아, 네, 편집하 편집 안 하고 왜냐면 또 조작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 자, 먼저 하나 뽑으시죠. 제가 먼저 뽑으셔서 네. 네. 아, 네. <웃음> 저쪽 한번 비춰 주세요. 거기 저희가 캡처를 한 거니까. 코리도라스 구공 님. 네. 신청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저 뽑을게요 네. 제가 드릴까요? 아예 네. 제가 써볼게요 네. 손목 짜고 는거 아시죠? 예자 네. 네. 저, 저, 저는 밑장에서 빼겠습니다 네. 밑장 빼기? 예 네. 아. <웃음> 길러보자님 보여주세요 예 네. 와! 아! 왜요? 와 기가 막힌 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신청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테드보다 DK 팬인데 테드가 뽑았는데 DK 팬 오케이 빌러보자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웃음> 자 기가 막히네 대박이다 네. 자 이제, 이제 네, 네. 네. 두분 남았습니다 그쵸? 네. <웃음> 누구요 사투리 <웃음> 사투리 <사토님. 웃음> <사토님. 웃음> 사뚜가 뭐예요? n t o n g tu ragui to Sunday. Yes, s a t 마 name. You got 뚜 o m e t h i n g that's only a m a t t e 세상에 사 h 라니 e a meeting Satu, s 자 마지막 한분 카나시 님 카나시님 축하드립니다 총네분 네 저희가 어, 카페 채팅으로 연락 드릴까요? 어떻게 연락 네, 공지하고 네.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당첨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채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채팅 드리면 주소 적어주시면 저희가 네 분께는 착불로 아쿠아 라이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냥 어, 월일회 월 항상 하는 거니까 어, 다른 분들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천 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예. 지금까지 아쿠아 라이프 아참 그것도 없어요 예. 어떤 거? 구필? 그, 그.. 이번 호에 당첨됐다고 하셔서 뭐2호로나 3호로 뭐 건너뛰는 뭐거 그런 거 없고요 어... 네 메달 예.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메달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아, 예. 네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세요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칠까요 네. 예. 자, 추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몰로로 TV, 테드. 안녕. k i l 안녕. 길러보자님 기억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웃음> 어떻게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애니로